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일타강사 CM 에이든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신규 클래스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대제 감찰자 아처입니다 아처는 팔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석궁과 빛의 힘을 끌어올리는 특제장갑 라곤을 사용하여 빠르고 민첩하게 적을 제압합니다 아처의 전투 타입은 원거리 형태로 날렵하게 움직이며 적에게 끊임없이 화살을 쏩니다. 때로는 힘을 응축하여 강력한 한방으로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아처를 플레이해보세요.